그러니까 서로가 많이 좋아하는 거는 느껴져 음. 서로가 많이 챙기는 것도 느껴지고 음. 근데 여자가 나이만 어리지 더 어른스러운 생각을 할것 같은 사람이야 여자가 되게 많이 엄마처럼 잘 챙겨주고 잘 들어주고 잘 이렇게 보필을 해줄 것 같은 사람이야 여자를 봤을 때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강단이 있다고 해야 될까 아, 음. 주때가 있다고 해야 돼? 뭐라 해야 돼? 딱올고질것 같은 거 있잖아 잘안 꺾일 것 같은 사람 음. 음, 막대기 같은 사람 음, 이러고 느껴지고 이 남자로 봤었을 때는 뭔가 덤벙덤벙 거리는 게 많은 건지 음. 뭔가를 이렇게 맨날 까먹고 다니는 건지 뭔가 계속 챙겨줘야 될것 같은 사람 그런데 사람들 이미지로 봤었을 때는 반듯한 이미지지 음. 이 남자가 근데 속 안으로도 뭐지? 웃겨 이 남자도. 음.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? 이여 남자애가 더 많이 좋아해? 음 그런 거 같기도 응. 응. 보여줬을 때나 내가 느꼈을 때도 이 남자가 더 많이 좋아하고 못놓는 것처럼 보이는 게더 많아. 음. 근데 지금 음... 뭐 부부의 금수을보라는 거야. 애 생기냐고. 네. 어. 애가 생기는 지안 생기는 지가 궁금할 것 같은데 나도 궁금한데 음. 23년에 20년에 만났고 23년이잖아 그러면 3년 됐잖아 으흠. 여태까지 그냥 안 만든 건 아니고 노력을 했어 그런 얘기는 아예 없어 어, 그냥 안만 나는 노력을 했는 것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냥 피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 그냥 딱 음. 봤을 때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 않아서 만들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더 들어 음. 내 음. 부부의 궁합으로 봤었을 때는 나쁜 궁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음. 그래도 이어서 살겠다라고 보여지지 음. 분 이혼은 안 보리세요? 음, 이혼을 하겠다는 나는 모르겠다고. 음. 음. 얘기를 한 거예요. 음. <웃음> 이혼을 왜 해? 지금 이혼할 생각이 있어? 얘네가 없는데 내가 볼 때. 음. 음. 그러면 이분들 오래 웃는 좀 어때 보여 이분들이 네. 남자가 여자분이 음. 남자가 그거야? 엔터테인먼트야? 어, 이것저것 다하 어, 하는...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남자도 뭔가 어, 잘 잡아놓은 것 같아 그냥 잘 다져놓은 것 같다고 해야 되겠지. 그냥 그런 게다 괜찮아서, 뭐, 이 방면이면은, 이거면 이거, 저거면 저거, 다 어느 정도 범위 내로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이라서, 막 기운이 엄청 쏟는다는 솔직히 모르겠고, 솔직히 말해서, 올해 아이가 들어와도 괜찮아. 음. 음, 올해, 뭐, 갑자기 임신했다던지, 뭐, 이럴, 올해가 좋아. 이 남자한테 봤을 때는. 음, 그럼 여자분인새 식구가 늘수 있지. 늘기 좋은 운이 지 음. 여자분은 뭘 봐줘야 되는데? 이 여자는 그냥 계획적으로 살아갈 것 같은 사람.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에서 머물 것 같은 사람. 항상 누군가를 이렇게 해줘요, 챙겨주거나 이렇게 푸시를 해줘야 될것 같은 사람으로 음. 보여. 대장 노릇은 할 수는 없어. 직업으로 봤을 때도. 음. 그러면 조심해야 될점 어떤 게 있을까요? 이 사람은. 나는 남자가 건강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아. 음. 그냥 하나씩 고장이 날것 같고, 또 어딘가가 다칠 것, 다치는 것보다는, 어, 시술이나, 어, 시술 쪽으로 좀 많이 보여지는 게 있어서, 건강 관리에다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고 좀 보여줘. 이 기운을 봤을 때 그래. 그냥 머리도 지끈지끈거리고 내가기침도 나오는 거 보니까 뭐기관지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야 될 수도 있고 음. 그래 보여 근데 예민한가 봐이둘 중에 누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있어 음. 어, 성격적으로 예민한 것 같아 그래서 딱 어떤 말을 들었을 때딱 단어나 이런 게 거슬려 그러면은 화딱지 나 짚고 넘어가야 돼 어.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있나봐 이둘 중에 그런 뭐좀 사생활 이렇게 응. 유출되거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겠네요? 사생활 유축... 어, 당원하고 별로 안 좋아하지. 응. 내가, 볼 때, 내가 볼 때는 남자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여자는 조금 개방적이라고 해야 될까? 응. 있을 것 같아. 응. 남자 얘기를 얘가 떠들고 다니진 않아? 여자도? 여자? 보니? 응. 예. 안 해? 둘다안 해? 근데 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언급을 아예 안 해. 아. 대단하다. 근데 그런 점은 뭐, 응. 서로를 좋아, 좋아하니까 보호해주려고 그런 응. 면이 있는 거야? 보호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, 음. 그냥 공과사를 구별하는 거 아닐까? 음. 응. 근데 이 여자가 우울증이 없어? 어, 그런 얘기는 없어. 응. 워낙 어, 원체 매체에서 나와서 얘기를 안한다 했으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여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거 조심해 음, 좀 그런 기운이 열려 있나요? 응 음. 그럼 음. 어. 음. 음. 뭐 남자분은 좀뭐 도와주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? 심리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냥 얘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없다고 봐 음. 야, 뭔가 애기가 나오거나 뭔가 울고 있을 때 그냥 말없이 안아준다거나 뭐 이런 거겠지 오늘 분들 뭔지 말씀드릴게요? 어 아. 누울 것 같아요? 모르겠는데 <웃음> 남자분은 음. 배우 소비자 응 음. 여자분은 무은자음 배우는 아니고 음. 약간 리포터 같은 응 음. 이렇게 생각하든응음응 음. 음. 음. 근데 이분들이 3년째 결혼했잖아요. 음. 근데 두분 언급을 절대 안 하고, 뭐 SNS에도 안 올리고, 음. 그냥 둘의 사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. 요 결혼할 때 그런 거를 먼저 얘기하고 간건 아니고? 음, 어, 남 누가 먼저? 남자가 먼저 했다든지 여자도 거기에 동의를 했을 것 같고, 여자도 음. 그런 거는 있기에 있지만은. 남자가 워낙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조심하는 거 아닐까? 라고 음. 보여져 나는 모르겠어 이혼수보다도 나는 애가 들어서는 게있을 수는 있겠지 이혼은 잘 모르겠고 뭐 임신했다고 지 이런 소식은 있으면 몰라도 이혼은 잘 모르겠는데 절대 왜냐면 아직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 그 감정이 내한테 와 닿아 어. 아까처럼 그렇게 와 닿지 않아야지 <웃음> 했는데 이거는 와 닿는데 음. 근데 뭐 여자분은 뭐 병원하고 나서 아예 은퇴하고 SNS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. 음. 그래서 소식은 아예 몰라요. 응. 음. 입은 왜 이렇게 다딱 잘라버렸을까요? 아무것도 안 해? 네. 저는 어, 정말 머리에 보이지 않는 꽃을 달고 있겠구나. 음.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 사... 음. 공부하는 거 아니고? 공부요? 응. 그냥 결혼하기 전부터 딱 은퇴하고 음. SNS도 안 하고 음. 다안 해. 음. 그냥 살겠다? 와, 어떻게 그래? 와. 소지섭도 마이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 안 하고, 음. 사진도 안 올려요, 아예. 아, 그래서 막 이혼이야, 마냐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. 그냥 서로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? 남편, 남편 내조하는 거 아니야? 음. 아니 나는 모르겠어. 이혼을 얘기를 못 하겠어. 음. 모르겠어, 나는. 안 보여서 얘기를 안한 거잖아. 아니 좋아하는 게 느껴지니까. 음. 음. 그럼 음. 남자분이 좋아하니까 음. 그렇게 음. 좀 음. 이렇게 감싸는 거. 응, 응. 구 보이는데. 근데 음. 여자분은 그래서 방송을 응. 하시던 분이잖아요. 다시 방송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 응. 없을까요? 왜 없어? 있지. 열정 가득히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. 음. 그러니까 뭐 내가 그랬잖아,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고? 이랬잖아. 혼자 끄덕끄덕 뭐라도 해야 돼. 음. 집안에만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울적 얘기 나온 거 아니야, 아까 내가? 음. 응. 정말로. 음. 만약에 활동을 좀 하면은 풀리지 음... 응. 움직이게 되는 사람이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 생각해봐 얼마나 답답할 유릇이야 그게 정말 감옥이지 창살 없는 감옥 음... 응. 근데 이제 서로가 합의를 했다거나 결혼 전에 뭐 그런 걸 했다거나 그리고 원체도 이 남자 자체가 사생활이 잘안 알려진 사람 아니야? 음, 원체가 그랬던 사람이라서 그걸 쭉 이어가는 느낌이고 그거를 존중해주는 느낌 아닐까? 음... 어, 만약에 이혼으로 봤다면 내가 말을 이렇게 하지 않겠지. 근데 나는 모르겠어. 음. 그러면 은이두 분의 관계를 더 행복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을까요? 음. 여자는 집에서라도 이렇게 앞에 나오지 않는 대신에 집에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반드시 하시고 좀 몸을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가벼운 운동 같은 거 있잖아 음. 그런 거를 좀 해서 그러고 살아야 될것 같고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게 온다고 하더라도 막아내야 될것 같고 근데 남편이 잘 들여다봐주고 남편은 잘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그 믿음 하나로 그냥 똘똘 뭉친 것처럼 난 봤어 또 갑자기 이런다 온 아무튼 그런데, 음, 그러고 이제 또 남은 거는 이제 2세를 봐서 좀 해피 바이러스가 도달했지 않을까? 서로가 서로를 되게 좋아하나 보네요. 응! 음.